of the list.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 카페는 k p o 을 사랑하는 해외 팬들에게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k p o 스타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팬들과 아티스트들의 거리를 조금 좁혀보기 위해서 카페 스밍 스튜디오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이돌 카페를 보기 위해서 어, 오늘도 역시 많은 팬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함성 소리가 좀 틀리네요 그동안에 <웃음> 자 오늘 아이돌 카페에 나와주실 분들은요 아뭐저 역시도 한번 이렇게 실제로 보고 싶었던 그런 그룹이고요 이분들의 노래를 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듣고 있죠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K-POP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스러운 그룹 러블리즈 나와주셨습니다 참 되게 네. 아이돌 카페를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아, 우리 서울씨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아이돌 카페는 유튜브 채널 스밍 플레이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글로벌 K-POP 넘버원 커뮤니티 스밍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밍 앱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로 해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설을 원하시면 지금 앱스토어에서 스밍을 검색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웃음> 그리고 본으로서 이벤트 하고 있고요어 이거는 지혜씨가 두 개로 주문. 아, 네. 네 본방 시청 인증샷을 아이돌 카페 트위터 계정으로 보내주시면요. 네 7분을 뽑아서 러블리즈 멤버들의 사인이 있는 티코스퍼레이 선물로 드립니다. <웃음> 네, 그리고 러블리즈에게 이제 궁금한 질문이나 뭐 혹시 어, 이런거 보여주세요 하는게 있으면 스밍 앱과 유튜브 채팅창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러블리즈 멤버들 해외 팬들에게 각국 인사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수 있진 않은데요. 할수 아, 있어야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스페인 러블리너스. 와. 네. 올라, 어. 에스파르스 펠리세스테, 에스타 아키에네 아이돌 카페. 네, 에스페란노스디스테일 쇼.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음은 프랑스어. 프랑스. 봉르브이아라이 카페. 제스페부 자레 아레시에스 라이브. 메어 이거 보고 읽는거 같지 않은데. 오, 정말 어, 잘하시네요. 네. <놀분> 자 다, 어, 다음은. 좋다 <웃음> 이런 거죠? 너다음또 있나요? 아요 저는 영어로 We are happy to come here on Idol Cafe. We hope you enjoy the show! Thank you! t Thank h you. 네. 다음 또 있나요? 없어요! 아, 네, 그렇 <웃음> <웃음> 아, 워낙에 잘하셔서 다할줄 알았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러블리즈를 직접 보기 위해서 오늘 정말 많이들 와주셨는데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뭐 해주신다면? 와, 한마디. 뭐 인사 안 하신 분들이? 해주셔도 됩니다. 잘 봐라. <웃음> 재밌을 것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늘 기자회견 온줄 알았어. 사진을 엄청 디테일하게 잘 찍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뒤에 한 분들이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우와, 어떤가요? 예 예뻐요. <웃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진짜. 그러 남자 분들이 진짜 꾸미셨나요? <웃음> 너무 예뻐요. <웃음> 진짜 와우.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러블리즈 팬분들이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웃음> 기다리셨는데이 카페가 끝나고 나서 이 근처에 또 계시다가 와, 와. 카페가 또 시작되면 또 다시 오일까지이 기다리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예, 사진을 저기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러블리즈 멤버들이 아이돌 카페에 오셨는데요 러블리즈 카페 취향을 좀 물어보시는 혹시 카페들은 가시나요? 네, 어, 좋아요. 아, 이가요 아, 카페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싸인 하다가 아, 이런 거안 돼요? 아, 아, 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야죠. 아,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보통 카페 가면은 어떤 음료를 드시나요? 어, 저는 요즘에 연유라떼에 빠져가지고. 어, 무조건 카페 가면 연유라떼 있으면 연유라떼를 먹어요. 어. 아니, 그게 없으면, 그게 없으면 뭘 먹어요? 없으면 단커피, 막 바닐라 라떼 어. 좀 어. 약간 단 거? 네. 다른, 다른 멤버들은? 저는 요새 미숫가루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와 의외의 답변다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 네. 맛있지 어, 그렇죠 <웃음> 몸에도 좋아요 <웃음> 다른 멤버들은? 식혜 스무디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어, 맛있죠 네? 뭐요? 식혜 스무디 아 여기는 <웃음> 보통 보면 커피를 잘안 드시네요 어, 네. 그렇죠? 아 저는 아인슈페너요 네. 아인슈페너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이게 보통 다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하나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커피나 뭐 이런 거는 아니면 아예 안 먹는 거. 정말 이건 정말 싫다 커피. 아메리카노. <웃음> 아그 제가 괜히 얘기했네요 커피. 아메리카노 왜요? 맛 없죠, 쓰죠. 써요 역시 단 거를 좋아해요. 하 어, 아이돌 카페에서 어, 러블리즈만의 음료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러블리즈의 그쵸 노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콘셉트 중에 붉은 아 계열의 의상을 어,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죠 <웃음> <웃음> 사진은 굉장히 <enjoy. 웃음> 섬유와 체리를 <칠을 웃음> 넣어서 우리가 러블리즈의 상큼함과 사랑스러움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웃음> 혹시 드셔보시고 네. 그 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청 컨셉. 상큼해요. 네. 사실 저도 안 먹어봐서 약간, 약간 체리 콜라 맛 같은 체리. 콜라나. 아, 체리코체리코이네 체리 어, 맛난다, 섬유. 섬유, 섬유. 우리들이 성유 좋아하는 성유 스타일에 음 가깝나요? 음 네. 제가 완전 맞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다. 아, 그래? 어, 오미자. 맞다. 어, 아,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 아, 오미자 느낌도 좀 있네요. 약간 싱겁긴 한데. 어. 맛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맛있어. 그럼 우리가 러블리즈가 이, 이 음료에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러블리즈가 안 들어가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세요. 색깔이 똑같은 거쇼케이스이랑잘 어, 어. 지우셔야 돼요. 뭐, 왜냐면 판매? 이 음료는 일주일 동안 판매가 돼요. 맞아요. 네, 네, 네. 어, 그럼 우리 아, 그이름으로요 네네. 아, 그럼 이름으 아, 어. 이름을 뭐, 잘 왜, 지우셔야 돼요. 우리 지금 지수 언니가 없잖아요. 그 지수 언니랑 관련된 거 하면 안 될까? 그거 뭐 이름 없이요. 어. 진짜? 너, 아그 이름 그 없이? 그 없이. 이름 어. 없이. 어. 아니면 그 너, 시절. 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 시절 빨간 차. 네. 저희가 이번 타이틀 제목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 그 시절,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티그 티? 아, 티. 아, 빨간 티. 그 시절 사랑했던 빨간, 빨간 차. 그 시절 아, 우리가 아, 사랑했던 빨간 차, 차 지수 언니 없는 날. <웃음> <웃음> 좋아, 난 좋아. 너무 귀여아니다 <웃음> 아, 이거 아니다. 그 시절 그 시절 차예요. 그 시절 차. <웃음> 그 시절 그, 그, 시, 차. 그 시절 차. 그시그 시절 T. 그 시절. 아니 티. 이거 차 이거 이거 이름을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세요. 안 아니, 그냥 그냥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요. 자 판매를 해 주시면 돼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길면 안 되는 거죠. 레드카우트. 아, 근데 레드카. 길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좋은... 그 시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티. 그 시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티셔츠. 그옷 사기. 그옷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차. 어 차. 그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예. 다시 한번말씀해주세요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차.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차. 자 일주일 동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차. 차. 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마이크어탁 뭐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간 네. 차. 좀 어려우시면 9사차아이차 <웃음> 아, 줄임말로. 아, 그냥 그대로 풀어서 팔,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블리즈의 아,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요. 이게 뭐, 뭘까 하시겠지만, 이 러블리즈는 혹시 뭐 전에 과거에? 미술을 했다던가. 아, 이런 아, 멤버들이 정말. 있나요? 원래 친선 언니가 했었는데, 친선 네, 언니가 미술 점검을 해봤는데. 아, 그러면 그 멤버 말고는 네. 전부 다 똑같네요, 그럼? 저는 그린... 저희 언니가 와, 미술을 뭐요? 해요. 아, 언니가? <웃음> 본인은 그럼그림을그려요그림고 전혀 다른 이에요 저희 엄마가 미술합니다. <웃음> 자, 오늘 <웃음> 그림의 주제는요. 아이고, 재밌겠네요. 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이, 내 옆에 멤버 그림입니다. 아, 네, 이 왼쪽에 있는 네, 왼쪽에 있는 멤버 얼굴을 네 어, 그려주실 것요 5분, 됐어. 딱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요? 네. 잠시만 이거 뜯어서 줄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아직 네네, 네, 시간 아직 안됐어요 일단 뺄거다 빼시고 아, 노란색. 아, 왼쪽에 있는 자 끝에 우리 예인 씨는 아, 여기 첫 번째 케이 어, 네. 씨 네. 네. 그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럼 수 색깔로 하면 되는나 이거를 이걸로 해줘. 잠깐만, 잠깐만. 지금 시작인 거예요? 있고 색깔로 해야 될 것. 자 시간은 지금부터 이제 5분. 5분 재밌다. 5분. 5분 안에 문을 하나 못 그렸다. 그래도 끝내야 돼. 시작. 시작. 아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 주제네요.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 지금 뭐열심히들다 그리고 있네요. 아니 얼굴 그려본 사람 있어요? 네. 얼굴 이렇게 누구 얼굴을 이렇게 직접 그려본 사람이 있었고요 없어요. 저희는 미술이랑 좀 멀어요. 아, 네. 미술이랑 전 네. 멤버들이 다 네. 미술이랑 다 담쌓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그려볼게요. 네 열심히 그려보세요. 최대한 열심히 그려 아, 어쨌든, 아까 처음 시작한. 아, 안그리 거야? 면안 돼, 보면 안 돼. 나 진짜 이쁘게 그리는 거야, 진심. 어, 나 검은색 어... 없어졌어. 나, 내가 지금 갖고 나한 번만. <웃음> 눈, 눈 그려줘야 되는데. <웃음> 눈. 저희, 어, 이게 좀, 이게 사, 이, 멤버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성을 들여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 5분을 한정, 더, 한정, 더 한정. 해서 나. 10분 드릴게요. 와, 와, 어, 나 나. 나. 네. 10분 동안 <웃음> 완벽하게 그려주세요. <웃음> 어, 오! 야! 야, 리나. <웃음> 어, 나도 받아줄게. 어, 나 받았어. 아, 진짜? 아 아직 그이 아, 눈코입이 전혀 없군요. 언니, 어, 언니, 아, 나 언니 나 그린 있나? 그래. 언니 예쁘다. 나 그림 잘 그려. 나잘 아, 그림. 아, 내가 브레. 가서 보고 싶은데. 언니 나 머리 백개 짧아. 너 이래. 우리 집은 더벅머리 아니야? 더벅머리. 야 니나 잘해. <웃음> 어떻게 잘배가고 있나요? 네. 어떻게. 보 아, 을겠다나지 나, 나도 다시 그렸어. 그럴 생각 재밌다. 재밌다. <웃음> <웃음> 다 했어요. 언제? 예. 와. 너무 <웃음> 대, 너무 대충한 거아니에 아, 다시 있어요 아, 옆에 멤버 얼굴인데? 네. 그래요? 아, 어, 본인그서도 본인 아, 이거 진짜 비슷해. 아, 그래요? 음. 아, 아요어 똑같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목소리> 다른 멤버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까요? <웃음> 어, 다 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웃음> 어, 뭐, 지금 계속 그리고 계신 붕붕도 <웃음> <둥둥도> 있고 <웃음> 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카메라 들어가겠습니다. 야, 잘 보인다? <웃음> 아 눈에 살짝 봐. 아. 아 이게 아. 눈, 눈이 초점이 없네데 케이 니 케이 니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카메라 지금 잘, 잘 보이는데? 아. 아. 아니, 뭐, 가리고 계셔도 돼요? 아, 가리고 이따가 오픈하셔도 돼요? 저 그래, 진짜 잘 그렸어요. 아나 그림 좀 느린 것 같아. 아, 눈이 너무 어려 자, 이제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아, 카메라 나오는데. 아니, 뭐 해주세요? 나눈한번 어, 눈좀다가 <놀람> 살짝 파랑색이군. <놀람> 입은... 어, 예. <놀람> 아! 살짝 파랑색. 짧은데? 아, 저렇게 생겼군요. <놀람> <놀람> 아니, 근데 그 머리 디테일은 좀 비슷한 머리, 것 같아요. 머리 네, 머리 디테일. 어요잘 그렸어, 나. 아, 어렵다. 아, 아 원래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 여기 점이 <웃음> <정국이> 있어 <웃음> <얻어요. 저, 정이, 웃음> 언니? 와 눈을 눈을 되게 잘 그렸다. 뭘 뜨죠? 뭔지 아 주황색, 주황색, 보니 저... 토끼 왜 이렇게 부정교이잖아이 정도면. 아이 정도면 약간 부정교이잖아 나름 비슷한 것 같아. 나름 비슷한 거 같아. 그렇 나름 비슷한 것 같아. 아눈 그려줘서 고마 저기요. 본인 눈, 그리는 게 아니고 왼쪽 눈. 멤버 그리는. <웃음> 본인하고 비슷해요 바로 비슷한 아이고, 시기 때문에. <웃음> 시간 남았으니까.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들렸 어, 어, 저거 뭐, 뭐, 색칠까지 하고 있어요. 뭐야, 수이 좋습니다. 맛있다 아, 다시 그려야 되나? 아니요, 다시 그리지 마세요. 어, 안 돼요? 네, 그냥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나 너무 심한 거 같은데? 다들 잘 그리네. 나도 잘 그린 것 같아. 막. 어, 오늘 잘 그렸다. 오늘집 비슷하게 그렸어. 그렇지. 자,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벌써요? 10분 야. 주신다고. 10분 주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벌써 이쪽에 벌써 다 그렸어요. 이쪽 멤버들이. 아 여러분 천천히. 아, 눈, 코, 입도 아직 안 그렸구나. 다 그렸습니다. <웃음> 시간 아. 드릴게요. 정혜, 그림 잘 그린 척 하지 마. 나 그림 잘 그려. <웃음> 다 그렸어. 다 그렸습니다. 아 <웃음> 미안해. <웃음> 누구야? 뭐가 <누가> 문제지? <웃음> 자. 뭐가 문제? 눈썹, 눈썹 인데 10분이 그렇게 네? 이긴 시간이 아니라서요. 아, 네. 시간 딱 되면 눈코입 없어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웃음> 아 10분으로 늘어났어요? 네, 10분. 아 근데 그, 그 제가 5분이라 그래가지고 빨리 그렸나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 아, 너무 이쁜데 깼다. 나를 그리지 말고 아니, 예쁜 사람. 색칠까지 더 하시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완성된 우리 멤버들은 색칠도 하셔도 돼요. 나름 비슷해. 네. 칠칠한 마음으로. 색칠한 마음으로 하까난볼 터치라도 할까? 그래도 최대한 이쁘게좀 꾸며주세요. 멤버 얼굴이잖아 자기. 이죠? 최대한 뭐 색깔도 칠해서 아, 지금 이거 좋아. 되게 다들 최대한 열심히 한 거예요. 아, 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오,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웃음> 아, 나...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왜그래? 왜그래? 왜그래? 나잘 그렸어. 내가 이거 다 머리에 여러 가지 색이 있는 이유가 있어. 그래? 뭐 <웃음> 이유야? 네. 아, 그... <웃음> 잘 그렸던데. <웃음> 색칠 도 잘하시고. 미안해. 아 이렇게 그리는 게 얼마나 남색칠 많아. 어 아니요, 다시 못 끓입니다. 그걸로 가십시오. 진짜요? <웃음> 시간이 <웃음> 없어요. 어, 알겠어요. 네? <웃음> 아, 괜찮아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세월 언니. 미안해. 진짜 잘한다. 나나잘 그렸어? 왜 웃어? <웃음> <웃음> 나 이거 웃음이 나오지 않 <웃음> 아, 얼굴이 너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뭐 거의 거의 다뭐 완성했나요? <웃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팬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이제 예인씨는 아직까지 색칠을 잘그렇지 네, 뭐... <웃음> 나름? 죄송합니다. <웃음> 해 아니야. 자, 옆에 멤버를 그린 거기 때문에 옆에 멤버 얼굴을 대고 한 분씩 저희가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쪽부터 갈게요. 네. K씨부터. 자, 옆에 멤버 얼굴 옆에다가 네, 대주면 되나요? 네네,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아, 네, 정면을 봐주세요. 아다. 근데 잘닮았나요 진짜 이쁘이 나보다 더 멋있어. 어, 잘그렸다 어떤 가요잘 그렸나요? 닮았지, 어디 갔지? 다땐 닮았어. 어, 닮았어요. 잘 그렸다. 머리 머리도 가. 일부러 노랗게. 아, 이거 일부 되게 이게 잘. 그렸대요. 아, 그리 그래,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볼 불터치도 네, 예, 되게 좀 약간 특징을 좀잘 잡은 거 같아요. 맞다 괜찮나요? 네, 근데 뭐라고 썼나요, 지금? 내 사랑한다라고. 아. 사랑이다. 사랑하는 거요? 사랑까지. 예. 네. 아 이게 되게 특징을 잘 담아서 그린 것 같아요. 네. 아, 아, 잘다너 체크 옷도 한거예 네. 체크 옷잘 그렸다. 체크 옷 그렸어. 이거 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이 그런 디테일은 다잘한것 같아요. 예. 끝하네요 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저는 미주. 미저... 옆 옆에, 옆에 대세요 <웃음> 아. 이쁘지 않아? 나 진짜. 진짜 진실 언니는, 뭐 언니는 정말 어디 눈이 정말 똑같아. 어디 언니? 눈이 눈이, <웃음> 눈이 진짜 커. 봐봐봐. 진실 같은 거야. 아 요거 어떤 거예요? 요거 달만. 언니는 눈이 엄청 커지고 <웃음> 가 눈이, 눈이 비슷하다. <웃음> <맞아요>. 눈에 속눈썹 <속는 웃음> 이렇게 <웃음> 올라간 <웃음> 거를 굉장히 언니, 표현을 잘했어요. 아, <웃음> <네네. 활동에 웃음> 그 언니가 예전에 살코게 레드 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이번에는 흑발 약간 흑발 비슷하게 하고. 아, 아 그래서 머리 색깔도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진 씨도 역시 특징을 잘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속눈썹 아, 올라간 거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웃음>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일 여기서 제일 빨리 그리신 빨리. 보여주세요. 옆에다 대고 보여주세요. 과연 어떻게 그렸길래? 아, 야, <웃음> 머리, 머리. 아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해? 네 그림 실 이거는 약간 그예 네. 머리 색깔도 되게 어, 어 그렇고요 머리가 약간 이제 그이두 분이서 응? 싸워갖고 머리 끄댕이 약간 잡은 느낌의 약간 <웃음> 많이 살리네요 근데 네.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그림 실력 치곤 잘 그린 거야 맞아 잘 그렸어 잘그 네. 머리가 약간 산발이네요. <웃음> 네, 사다 나왔나 봐요. 아니에요. 이 친구.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색까지 생각보다 네. 닮았어요 네, 빨리 그린 거 치우고 정말 아야. 잘 보이셨네요. 표현을 잘했어요. 다음 전재화. 잘했어 지금. 아아 진짜 잘, 아 진짜 똑, 진짜 똑같아. 오늘의 씨. 아 오늘 진요 네, 어 되게 비슷하네요. 이 머리도 그렇고, 아유, 머리, 예, 너무 무정교합이에요 이 친구. 아, 왜? 앞머리 왜? 이렇게 된 거라. 무정교합. 앞머리 비슷 근데 근데요 제가 봤을 때. 머리는 멤버가 많데이 얼굴은 본인하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 <웃음> 네. <웃음> <그냥, 웃음> 우리 비슷한 <비싼> 것 같아. <웃음> 우리, 우리, 다른 많이 했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수정이를 그렸는데요. 야 우와. 저 무슨 표, 표, 표정이죠? 수정이 웃을 때 표정이요, <웃음> 저... 입 벌리고 아, 웃을 때. 아, 아 그래요? <웃음> 이거 왜 수정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표현했냐고. <웃음> <그랬는데, 웃음> 머리카락이? <웃음> 여러가지 색으로 표현했는데 수정이는 약간 좀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서 어? 아아 다채로운 매력 아, 하나씩 얘기 좀 해주세요 상큼한, 어, 상큼한. 귀여운 예쁜 어, 표정 좀 지어주세요 사다스러 <웃음> 다채로운 매력 아, 아주 다채로운 아 그래서 그거를 색깔로 아 표현할게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막내의 예인이를 배워보습니다문이잘 맞췄요 이잘맞니요 일단 저는 <웃음> 근데 제가 바다병원인 것 같아. 그냥 고급적인 표정을 하더라고요. 고급적인 표정과 이처어가잘 먹다. 그리고 이 쌍꺼풀이 없지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크게 표현한 이것과, 아. 그림고이면 아. 같아요. <웃음> 아니, 그리고 아. 이게, 이게, 이게 포인트예요. MLBB. 맨날 바르는 니플 컬러. 아, 고거을 항상 바르시나요? 네, MLBB 컬러죠. 어, 어. 말린 장미. 장미. 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 이거는 고라니. 귀. 그건 뭔가요? 별명이, 별명이 고란이거든요. 아, 별명이. 네. 별명이 왜고라이죠 네. 고란이 닮았고요 고란이 닮아서. 잘 그렸어. 아 눈, 약간 눈도 약간 갈색이네요. 맞아, 렌즈가 지금 갈색 아, 갈색이에요. 아, 아, 아, 눈썹도. 아, 그런 눈틸들. 눈썹도, 눈썹도, 눈썹도, 눈썹도 갈색이라고. 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잘 그렸어요. 네. 네. 자, 그 다음 분은 여기 이제 케 KC 어, 거로 어, 그려주셨는데. 나 진짜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웃음> <웃음> 잘 <웃음> 궁금해. 오 우와, 잘그와잘 그렸어. 오오 어, 몸이 없고, 줄기죠. 몸이 없 저게 뭐냐면 언니가 제 꽃이라서 꽃 줄기, 목부터. 아, 어. 아, 별명이 꽃이에요? 네. 어떤 꽃? <웃음> 그냥.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아, 응. 다 어, 아, 그래서 꽃을 이렇게 밑에다가. 네, 아 언이 몸이 다꽃 줄기예요, 이렇게. 아, 어쩐지 아까 그 잠깐 비췄을 때 몸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있어갖고 아니, 왜... 뭐. 아, 그게 그어 표현하려고 했어. 아, 좀 잔인하다 싶었는데 아 그런 깊은 네, 뜻이 예쁘다. 있었네요. 예쁘다. 언니가 웃을 때 눈이 반달 눈이 돼가지고. 아, 네네네. 아유. 만족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들 멤버들 만족하시나요? 네. 네. 네. 어떤 멤버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EK에요. 어, 아. 어. <웃음> 감사합니다. <축소> <웃음> 되게 잘 그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웃음> 러블리즈 멤버들의 그림 실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돌 카페에서 러블리즈 멤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선물! 아, 네. 게임을 할 겁니다. 어, 좋아요. 게임을 할 건데 아, 두 팀으로 나눠서 저희가 게임을 할 건데 네. 이긴 팀에게는 이긴 팀의 이름을 넣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스민 커피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차? 네. 네. 아무 튼아무 데서나 이렇게 시켜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크림 네. 방. <웃음> 어, 자, 지금 게임을 위해서 우리가 7명이잖아요. 네. 나눠야 돼요. 뭐 3명, 4명 이렇게 나눠도 되니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그러면 은 앉아있는 대로 해서 아, 앉아있는 순서대로? 아,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면 셋.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 네. 앞쪽에 우리가 셋. 네. 아,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 구호를 정해. 그렇죠. 어, 어, 어, 네, 네. 야! 어 우리 막네, 어, 막네, 야, 막네. 아, 뭐 막네야, 그냥 해. 우리 야. 언니 우리 그럼 더 막네, 더 막네. 빨리. 더 막네. 막 막네, 막네, 막네. 우리 막막네 글자 수를 뭐 맞춰 주셔야 돼요. 누구는 야비고 누구는 네 글자면 좀리잖아요안 늦잖아. 그러니까 다른 가 좋아. 아니면 이거 뭐 빨리이고 막 아니면 맞뭐 그런, 그런 건 아. 아닌데 <웃음> 뭐, 뭐, 뭐 특이한 거 하셔도 되고 아. 뭐 편한 대로 뭐 한글 잘해도 돼요 아그를 보면서 맞추기 이런 게 아니구나 안막내 괜찮아 안 막는 딱좀 있어야겠다 우리 야 아까부터 딱이까이약꽃그다꽃꽃아꽃꽃그냥 우리 꽃 따자 꽃꽃꽃 꽃팀 꽃? 저희는 만낙내입니다. 만낙내만니다 예? 말로 나와. 말로 막하자 막. 막하자 그래, 막, 그래 막, 막, 막. 막. 막. 저희는 막입니다 막. 막. 그 막. 꽃. 꽃. 꽃입니다. 꽃. 네. 이렇게 해서 꽃팀 대 막팀으로 나눠줬으니까 막팀. 네. 네. 막팀. 막팀. 막팀 막팀 게임을 막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봉, 봉막꽃아 재밌다. 동막. 개그 욕심이 있구나. 네. 아 개그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 개그 아니에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 저희가 이할 게임은요. 어, 이거는 히든 박스 게임입니다. 와우. 이거 다 아시죠? 여기 박스 안에 네. 어, 뭔가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이 생물체나 아, 이런 물건들이 들어갈 거예요. 벌레 네. 벌레 있는 알지 저희가 이렇게 앞에 놓은 우리 팬분들은 통계가 돼요. 그러니까 좀 리액션을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네 어, 저 우리가 저, 저번에 처음 했었는데 아, 어, 조금 되게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고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개불 너무 싫어. 예? 아 개구를 할걸 그랬다. <웃음> <웃음> 뭐, 그렇기 뭐, 때문에 뭐,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쪽으로 손을 넣으면 돼요. 각 팀마다 아, 한 명씩 와서 자, 아 양쪽으로? 아, 아 진짜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전, 나. 전, 내가 할게 나 이런거 좋아해. 어떻게 해주이 돼? 우리 다 일어나서 할게요. 자 이게 잘못내다 아 여기, 여기 있어요? 네. 살아있어요? 아, 저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다. 달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지? 우리 아니, 그 아니. 여기 팬분들만 볼수 있어요. 예, 네, 제가 아, 말씀드릴 수요 네. 저기... 안안 뭐야 뭐지? 어머 어 아냐. 살아있어요? 아야잘안살아있어안 살아있는 거 같은데? 생지 자, 에이, 자, 자 각, 팀에, 각 팀에 한 명씩 나, 여기 옆에 서서 손 넣어가지고 여연기요 그래. 그래? 야, 뭐. 야한 가만 아니, 여러분, 카메라 렌즈 박스야, 요 음, 그래. 어. 연기 연기. 보면 안 돼요, 보면 <웃음> <나 열이 웃음> 안 돼요. 나 열이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배우네, 배우. 넣어도 돼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됐어. 네, 움직여어요 아. 움직여, 깨져요. 깨져요? 살았어? 어, 깨... 깨... 움직여? <웃음> 저... 진짜? 뭐? <웃음> 동물이에요? 이안되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정, 정, 정.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각 팀에 아, 우리 멤버들이 아, 나와서 아,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하지만 아, 그 아, 리액션 아, 제대로 아, 잘 해주셔야 돼요 나도 해줘 어디? 어디? 어디? 움직여? 움직여? 리액션 잘해주셔야 돼요. 안하네 아, 언니. 아, 리액션을 아, 저렇게 징그럽고? 하면 안되는데. 징그럽다. 네. 자 그,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치면 안돼? 아, 야, 살아있대 하지 말래? 자, 자 이제 나, 나 치면 안된대. 자 이제 어 손을 넣어주시고 바꿔? 할 사람? 알것 같으시는 멤버는 <웃음> 구호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지금, 네. 지금 요요어 네. 뭐야? 아! 아. 약간 차가워. 여러 그 차고울 수도.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야야야, 야, 어. 뭔데? 아 뭐야? 뭐지? 만져봐.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뭐, 뭐, 뭐, 이게 뭐야? 정이에요 <웃음> 다 만지고 그렇게 놀래요. <웃음> 전혀. 야 아, 만져보세요. 아 이거 수염 좀 보겠어. 어떻게요? 나 수염만도 놀랐잖아. <웃음> 아 이게 <웃음> 참 <웃음> 그러네요. 어자 아니 만졌는데 와 엄청 정교해 내가. 이번에는 옥수수였습니다. 자 옥수수. 처음부터 내가 다 만져주니까 이렇게 놀랐다. 머리카락 같아. 나 마네킹인 줄 알았어. 자 다음 갈게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멀리 어, 놨다? 진짜... 아 배포 사용 거 아니야. 할 사람 나 <목소리> 이번에 할 거야. 아나나 만지는 거 할게. 누가 아, 할게. 아 이번에도 아, 나서 와 확인할. 아 <목소리> 제가 할래. <잘해>, 제가 <목소리> 볼게요. 아, 난, 내가 니. <목소리> <내가, 내가. 목소리> 오 반응이 상당하네요 여기 반응이. 네. 자자 아, <목소리가> <나, 목소리> 아 확인을. 자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파. 자, 자, 와 아, 이거 헐. 왜왜 아, 아, 사람? 왜자 구를 외쳐주세요. 아, 진답할 때요? 네네네. 이거 알손 아, 넣, 손 넣으셔도 돼요. 아, 막. 아, 뭐야. 바로 알아? 우리 응원봉. 과, 아, 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직 컷. 아직 컷.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이름을 내야지. 이름을 아잘 그래 잘 이름을 대요. 맞아, 맞아. 이그래 아, 음, 그 어, 뽕! 어? 어? 아, 원래 이건 뭐이름 있나요? 이름이. 아, 예! 자, 일단 들어가야 요 자, 자, 지금 1대1이에요. 1대1이요 1대1. 아까 맞췄죠 1대 네. 1대1. 무 있어요? 하나 더 있다. 또 있다. 또 있죠? 몇총몇 개에요? 네 개래. 네 개에요? 이거 아니다 아 대박 야, 움직이는 거만하지 말아라. 다음. 어저 크다. 다음 아, 또 있다. 있습니다. 크다 크다. 어 뭐야 사람 저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봐. 아어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뭐야? 어이거좀 무거워요. 자 이번 내가 볼래. 아 모를지 모르겠어. 음 자. 뭐야 뭐야 리액션에서 잘 리액션. 명훈아 너가 할 거지? 에 연기자들. 아, 아, 아, 네네아 아까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 그렇죠. 훈남하죠? 뭐 이거 해야 되나?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나, 나, 나 어려워. 귀엽다, 아, 어려워. 어려워? 내가 모르는 어, 물건이면 어떡해? 아니, 개인아, 모르는 걸리가 어려운 건 아니야? 거. 자, 지금 이제 혼자 스코어 1대1입니다. 나 어. 왜, 나, 나 갑자기 얼마나 어봐 개인아, 괜찮아. 구호 외치잖 아, 아, 만지고 구호를 외치고 마셔주면 돼. 아 물어, 안 물어. 어. 어. 조심해. 아. 조심해. 아. 너야? 어, 이거, 이거, 이거. 굿! 어? 토마토? 정답 오, 오. 오. 아니 나는 <웃음> 만지지 않아 <웃음> 아니 나눈지 <난 눈치> 몰랐어 <웃음> 네, 예, 아나 네. 진짜 몰랐어 나 다들 안 아, 놀래네? 아, 아, 엄청 놀랄 줄 알았는데? 토마토 너무, 어려운 걸 좋아해 대추 토마토 어, 나이팀은왜 이렇게 잘 맞히는 거야? 다들 잘 맞춘다 어, 딱 근데, 나못 맞춘다. 그립 근데? 그립감이 대추 토마토였어 토마토. <웃음> 토마토. 아나 못하는데 이런 거야? 나안하는데 내가 안 하려는데? 아, 저... 아, 아, 살아있는 거막 그런 같아요. 네가 어, 어. 아, 거 같아요. 면허 니가 리액션 해줄래요? 손 무는 거. 서울은 자자 이제 멤버들 나오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보지 마세요. 음. 안되겠어요. 이게 리액션이 안될 것 같아요. 아, 자, 아, 지금 2대1이에요, 2대1. 1이에요. 아, 2대1. 뭐 그런가 보다, 물 같은 아, 2대1 1입니다. 담겨 있는 어, 거. 2대1입니다. 뭔가에 담겨있는 거. 어, 그게 안 담겨만. <웃음> 이거 뭘까? 뭐지? <웃음> 아니 뭐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어 전혀, 전혀, 전혀. 자,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분이 와서. 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는데? 돼? 아, 너가 원래 자, 참, 참. 이거는 좀만 우리가 이제. 네. 왜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네네네 자, 죽을 때까지. <웃음> <웃음> 야, 기다려라. 그래요, 드세요. 어 아, 뭐야. 아니 뭐 여기. 아, 곧곧 곧. 곧, 곧. 44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답 정답 정답. 와. 아, 아 느낌이 딱 면이야. 야케이 면이, 면이 잘해. 쫄 면. 이 면이야 면이야. 아니 그 저기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남자분들도 넣었다 굉장히 놀래거든요. 아는 남녀서. 겁이 없어. 안러면물리기 해야 안안 하겠어요. 다들 진짜 잘한다. 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이 맞이 만져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거 하나 <웃음> 그랬잖아. <웃음> 살아있는 거. <웃음> 아, 야, 야 이거를 만졌다고? 한번한 아, 사람만 맞아. 했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계속 있어요. 네. 3명이라 네. 한번더 나갔어요. 음. <웃음> <않나>? 살아있는 <웃음> 걸 합시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2대1 아니에요? 그렇죠? 3대1 아니에요? 3대1. 3대1. 3대 세개 맞췄어요. 되게 아, 잘 맞추시는 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렇게 해서 꽃 팀이 이겼습니다. 와, 예, 축하 <웃음> 자, 선물을 이제 어, 꽃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차, 아 커피차 아 이용. 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와, 대박. 어, 이거 어디서? 어디서 쓸 거예요? 우리 언제 쓰지? 우리 보 아, 어, 언제 쓰지? 그때 쓰면 안 돼요? 언제? 어, 아, 그거는 할지? 이제 그쪽하고 이제 연관이 없어요. 아, 그쪽 꽃트 아, 보트인 자, 아, 예. 빠지세요. 예. 네, 네. 네. 사드세요. 네. 아, 잠시만요. 네. 네. 아, 잠시만요. 네. 질문은 이렇게. 네. 네. 아, 이 커피차가요. 네. 이쪽 친구, 이쪽 팀 멤버들 네.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네. 저희도 어차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먹을 수는 있지만, 어, 뭔가 이쪽에. 아, 그쵸, 그쵸. 아, 그럼 아니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어, 팀에서 아넌 먹지 마 하시는 분은 드시지 마세요. <웃음> 언니 먹지 마. 언니 먹지 <웃음> 요네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 언제 쓸지 되게 언제 궁금하다. 짱이다. 커피 차. 진짜.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얼굴 자랑을 하면서 어, 러블리즈 어, 플리즈라는 음. 코너인데 음. 생방 중에 팬들이 스밍 앱과 유튜브 채팅창으로 음. 보고 싶은 것과 궁금한 걸 보내주셨습니다. 음. 팬들이 보내주신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걸한 명씩 카메라 앞에 가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주시면 제가 세 개의 질문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 부터 하실까요? 자, 베이비 소울 먼저 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오. 자 비춰주세요. 아, 네. 네 앞으로 앞으로 좀만 더 오세요. 네네. 광고가. 아니야 좀만 더 뒤로 가요. 아 됐어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야 아. 언니 귀엽게 나와요. 언니 뽀샤 뽀샤지 않아요.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김지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울 언니. 저기요 저저 저 질문 할게요. 제얘기도좀 들어주십시오. 네. 아아예 올라가세요. 이거 뽀샤지면 잘안 보이니까. 뽀샤질 것 같아요? 아무튼. <웃음> 네,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김지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울 언니 언니만의 셀카 포즈 보고 싶어요. 어. 셀카 아, 아, 포즈. 나, 나, 나, 나. 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표정이. 한 어. 번도 이거 해주면 안 되니? 맞아 맞아. <웃음> 나할거다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 많은 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하나고 포즈 가 하나입니다. 네. 맞아 맞아. 맞아. 피곤합니다. <웃음> <키운, 키운> <웃음> 좋습니다.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빨리 갈게요. 07러스 님이 소울 언니의 깨물하트 3종 세트요. 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뭔가요? 뭐야, 이게 뭐예요? 뭐라고? 어, 깨물하트 3종 세트 보여달라고 하세요. 깨물하트 3종 세트? 네. 어떻게해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어, 강나라 팬들이 다 3종? 보고 있습니다. 3종? 아, 하나,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아 3종 세트입니다. 3종?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깨물하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깨물어 파트로. 음. 아 둘, 셋 하나고요. 네. 하나는 자, 그리고. 거기서 한번더깨물어 여기 한번 더?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아니, 뭐, 본인 거라면서 다 가르쳐 주세요. 아, 네. 네. 끝. <웃음> 다 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윤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나 드라마 궁금합니다. 최, 가장 최근에 본 거는 그저께인가? 그저께. 음, 네, 분노의 질주를 와, 진짜 봤는데. 분노 어, 짬생지 어, 진짜 가야 재밌더라고 하겠다. 아, 분노의 질주. 네, 오빠. 추천드립니다. 혹센 쇼. 예, 네, 혹센 쇼. 네. 어, 그 재밌었어요? 매우요. 매우. 네, 매우. 우리 팬분들도 그런 가서 보셔야겠네요. 네. 자, 이 저희가 한택세개 질문밖에 없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음, 팬분들이 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어. 어제부터. 네번째 질문에서 팬들이 궁금한거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대표해서 하나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궁금한거 인사! 서서 궁금한 물어봐주세요. 궁금한 서서 물어봐주세요. 빨리 질문! 서주세요! <웃음> 하나, 둘, 셋! <웃음> 어? 오늘은 언제부터 예쁘셨어요? 뭐라고요 언제부터가? 주장문 아, 아닙니다. 언제부터 예쁘셨냐? 아~, 아 점점, 점점, 점점. 저기 어, 앉아주세요. 앉아 <웃음>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질문 인식을 받은 때부터 아. 이뻐졌다. 너무 겸손하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다음 멤버는 지혜. 네, 앞에서 네, 주시고. 네, 갈게요. 블리님이 질문해주셨습니다. 슈하트 보여주세요. 네? 슈하트슈하트 아, 보여달래요. 나따라야지 <놀라>. 아 <웃음> <귀여운데. 놀라>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마루니의 님이 질문했어요. 네일 궁금합니다. 소라, 손가락이 보이는 포즈 어? 보고싶어요. 네일한거 궁금하시대요. <놀라> 내일. 어. 네일 네일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어 아. 아이돌. <웃음>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을 업디우님이 보내주셨는데 Always t o 에서 했던 어머님이 누군이 보고 싶어요?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돌 했어요. 아이돌 보자. 아이돌 아아아 발차기 아니,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요? <웃음> 네 보여주세요. 지금 팬들이요. 수 좋다 아네 좋습니다. <웃음> 아 그럼 아 좋아요. 네? 세 개, 세 개. 세 개인데 <웃음> 네. 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 네, 원래 세 개씩 하는데 원체이 팬분들이 하도 사랑해요요뭐 어... 팬분들이 묻고 싶은 거 하나 질문해주세요. 지혜한테. 하나, 둘, 셋! 아무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인데도안 하면 넘어갑니다. 맞아요.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눈치 보이시지 말고요. 뭐다 물어보셔도 돼요. 너무 이상한 거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 봐. 하나, 둘, 셋! 둘, 셋. 없어요. 요즘 제일 자주 먹는 음식 <웃음> 뭘까요? 마카롱? 어저팝핑팝핑보바 어? 맞나? 그막 톡톡 터지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그거 제일 많이 먹어요. 어떤 거요? 팝핑보바라고 약간 아. 좀이 반에서 톡톡 터지는 거 있거든요. 아,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나좋아 우와. 이 자, 다음은 미주. 미주. 미 미주. 미주. 미주. 미주. 미주. 미주. 미주. 미주. 미주. 자, 카메라 앞에서 주시고 되게 부스럽다 블리너스님이 질문하십니다 정수리가? 정수리가? 네, 질문. 예, 질문 갈게요 언니 진짜 너무 예뻐요 걸크로시 표정 지어주세요 네, 지워주셔야 돼요 다 보고 있습니다, 팬들이 저 하다 말면 안 됩니다 했어요, 했어요, 한 거예요 아, 한 거예요 그게? 네. 다시 한, 다시 한번 어, 이한 번만 한 번만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게 왜한 거예요? 어, 부끄러. 정말 짱. 하나, 둘, 셋. <웃음> 셋. 아, 와,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아, 멋지네요, 진짜. <웃음> 자, 다음은 러블 아트님이 보내주셨어요. 음, 이미주로 사명시 지워주세요 <웃음> <웃음> 이미주로 사명시. 이거 다다 해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읊어 드릴까요? 네이 이럴수가 <목소리> 미이 미주가 아, 미주가 이렇게 주, 주 정말 이뻤었나? 어, 잘했요 어. 잘하네 잘하네요 네. 들어오세요 갑자기 <웃음> 시켰는데 갑자기 시킨 거 치는 너무 잘하네요 아. 네. 자, 다음 네. 질문은 소피아님이 어, 미주 양 자신이 프로 모델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표정이 있으면 어, 표정이 아니라 이거는 포즈일 것 같은데. 어, 모델 프로 모델. 모델이라고 네. 생각하고 모델 포즈를 하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 그 여기 여기서요? 네네. 앵글에서? 좀만 뒤로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이 앵글에서. 네네. 해볼게요. 네. 앵글이 어느 정도 오지? 오케이. 시작. 오. 오. 오. 아. 아. 아. 아! 뭐, 네, 네. 좋습니다. 네. 자네 번째 질문. 어, 네, 역시, 번째. 네, 네 번째. 네네 번째 질문 그러면... 역시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윙크 보여주세요. 으악. 카메라 보여주시고요. 시, 작안 맞아 안 맞아? 어. 여기서할게기사 하셔도 돼요. 하나, 두, 세. 아, 수십니다 앉으세요. 아. 자, 다음은 케이언. 네. 네. 오. 나도, 나도 해줘. 이미지로? 응. 어우, 야 내가 연속. 나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자, 갈게요. 네, 거기 서주시면 돼요. 나도 네. 잘 해볼게. 러브유 님이 나 보내주셨어요. 나점이나날못 잡네. 너무... 나, 못 잡... 네? 가 <웃음> 홍콩 팬미팅에서 한 피카츄 애교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네? k 의 어... 어... 홍콩 팬미팅에서 네. 했던 피카츄 애교를 다시 피카츄... 보고 싶대요. 아, 나 뭐했지? 의 기억이... 애교 중에서도 진짜 역대급. 피카츄 어... 애교 어... 기억이 잘안 나지만 네. 네. 거듭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웃음> 귀엽다. 예! 와, 귀여워. 귀엽다. 와. 귀엽다. 와. 귀여워 귀여워. 자, 다음 왕누니님이 보내주세요 왕누니? 왕누니. 왕누니 왕눈이 이분이래. 왜왜 왜? 왕누가 아, 진짜로? 이 끝나? 아. 지금. 이커 자, 질문할게요. K의 능글맞은 눈썹실룩 보고싶어요. 네? 여기 전부 다 표정이네요, K씨는. 네? 뭐라고요? 눈썹.. K의 능글맞은 능글 눈썹실룩. 응. 눈썹실룩? 어떻게 안.. 모르겠어. 그냥 윙크할게요. 아. 아. 모르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맨이 보여주셨습니다. 어 아이언맨. 와, 아이언맨. 되게 특이한 그 닉네임이 와. 없네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표정. 오, 저... 멋있다고 포... 생각하는 표정? 표정이요? 네. 어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웃음> 아, 그게 제일 멋있는 표정이에요? 아, 그러면 자, 네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그 표정 한 김에. 네. 어, 걸크러시 표정 보이주세걸크러시 걸크러쉬? 네. 네. 하나 둘셋 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약. Yeah. <웃음> <Yeah, yeah.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습다 <웃음> 아, 다음 진. 아, 왜 그래? 진진. 진진. 영아 예쁘다. 자 갑니다. 네. 아 떨려. 김니코 님이 보내주셨어요. 어, 김... 손가락이 가장 예쁜 명은 언니가 해주는 여러 하트를 보고 싶어요. 엄마 뭐하고 싶었고 어.. 뭐, 뭐 하고 어 네. 여러 하트. 여러 하트? 손가락이 이쁜 <웃음> 명은 언니. 무슨 하트? 야, 여러 하요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보여주세요. 와, 와 완전 연타 <웃음> 어, 어떻게 하지? 손가락 다 보이게 어떻게 하트를 하지? 얼굴 하트.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 그리고 팔불. 뭐야, 에이플? 팔불 님이요? 팔불. 팔블, 네. 명은이 꽃받침이요. 손이 진짜 왕이 쁨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네. 꽃받침. 다음은 샤로스. 네, 샤로스. 샤로스 님이 부르셨어요. 네, 샤로스. 네. 아, 명... 이거 뭐야? 벽치기를 보고싶습니다. 벽을 치면서 멋있는 표정으로 연기하는 모습. 보게 할거에요. 벽치기. 벽을 치라는데? 언니 카메라 옆에 쳐요. 카메라 옆을 어요 벽.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못할 것 같아. 잘 봤습니다. 아깐 언니구나. 역시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자주 듣는 노래요? 어, 궁금해. 어, 어 궁금해. 아, 멤버들 잘 몰라요? 네. 뭐, 네. 뭐 듣는지? 네. 몰라요. 자주 듣는 한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어, 자주 듣는 노래. 난 듣고 싶어. 어, 자주 듣는 노래 뭐였지? 아? 들려줘.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노래가 요즘 없어가지고. 아, 그럼 요즘에 오. 노래를 잘안 들으시나 봐요. 아, 근데 노래 안 듣고 요즘에 영상을 자주 보는데. 어. 그러면은. 영상 본거뭐뭐 뭐 드라마나 영화면 뭐 하는 사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대사. 음. 대사. 연기 보여서 교준 보는 드라마 대사. 아, 요거 연기 보여 주면 연기자 아까, 될 수도 그, 있고. 그그 드라, 드라마가 아니고 그 유튜버 분들 보는데 아, 지금 애매해. 아, 아 거기 깔리는 음악. 아그 지금 아. 아, 어떡하지? 음. 생각는 노래. 아, 그러면 분들 하고 계시면 제가 촬영하면 해도 되나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앉아주세요. 다음 수수 자, 다음은 수정. 네. 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잘하고 와. 겹치기 짱이야. 다리 2m. 가고 싶어. 자, 첫 번째 갈게요. 아, 이알소알소 님이. 표정이 아, 윙크, 윙크 한번할 때마다 지구 반으로 접혔다. 아, 걸렸어. 윙크가 그렇게 매력이 나나요? 아,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윙크요? 윙크 하면 되나요? 네, 윙크. 오. 어, 깜짝 놀랐다. <웃음> 잘한다. 어, 아, <웃음> 예. 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초파춥스님 걸크러쉬 넘치는 표정이나 동작 아무거나 보여주세요. 네? 걸크러쉬 넘치는 표정이나. 동작. 아무거나 보이세요어머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안 다리를 려 다리를, 다리를 앞으로 가야 돼. 좀 앞으로. 안 나와. 앞으로 앞으로 가서 숙여. 숙여. 다리가 그래서. 안 나오네. 아아 아, 이거 포즈 때문에 그랬어요. 아. 어머니 형이 뭐 있지? 우리 뭐 했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음은 라이언님이 카메라랑 아이컨택해 주세요. 자신 있는 표정. 좋은 표정. <웃음> 음... 표정을 많이 지으시나봐요. 어 공연가셔나봐요. 네. 어떻게 하지? 지금 보고 있어요. 음. <웃음> 네이 지금 보고 있대요. 네. 나 야, 팬들은 왜 그냥 벌어집니다. 보고만 계셔도 예 네, 좋으니까. <웃음> 자 바로 네 번째 갈게요. 인생. 네컷 캡처할 수 있게 치명적인 아, 표정 네개아 치명적인 표정이요? 치명적인 걸로 지금까지 한 표정 말고 치명적인 거 정말 웃긴 거예요, 치명적인 거 <웃음> 큰일났네 네. 아, 자 네. 하나 일단 첫 번째 아, 아, 하나. 네. 어, 때컷 하나 네어 일단 오케이, 한컷 이거 어, 한컷 자, 여기 사진 저기 연타로 다찍으셨다 자, 두 번째 컷둘셋 <웃음> 네. 자, 세 번째 컷 음... 셋! 귀엽다 수정아. 이건 귀엽네요. 네, 자, 번째, 네, 네 번째 컷, 거. 마지막! 마지막은 거요? 치명적으로 갑시다! 멋있게. 아, 멋있게! 아, 큰일 났네. 멋있게 가 수정아, 허리 허리 뒤집어. <웃음> 뭐라고 뭐라고? 엽기로 가도 되는데. 허리를 <웃음> 뒤집어. 엽기로 가도 되는데. 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돌아와 주세요. 오. 와, 이거 못하겠다. 다음은 예인 마지막. 오. 다서주시고요 첫번째, 피치센스 님이 하트 3종 세트 보여주세요. 아, 뭐트 3종, 3종 세트가있아하나 여기 3종 좋아하시구나. 세트 이런거 많구나. 얘기나, 너 청순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청순하게 네. 나와. 청순어 내가 인기가으면 되겠네요. <웃음> 다음은 김지구 님이 미묘미묘의 엔딩자를 적극적이시네. 지구씨가 되게, 아, <웃음> 어, 지구 되게 적극적이세요. <웃음> 아, 두 번째로 <웃음> 갈게요. 미묘미묘의 엔딩 짤을 눈앞에서 보고싶어요. 미묘미묘의 엔딩 요정 정예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엔딩 짤. 이건가? 자,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 나 뭐해? 우아우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 하는데 와드득 소리가 났어. <웃음> 뭐 그러니까 저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예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예인 히말라야 뺨치는 콧대요. 히말라야. <웃음> 히말라야 뺨치는 예연모습 장인, 예인이는 얼굴 장인. 하시면서 어, 콧대. 콧대. 보여요. 콧대 어떻게 네. 보여줘야 지 고고에 고거, 네. 이어서 네번째 섹시한 표정 섹시한 볼게요. 표정이요? 네. 아, 네. 자. 아 이래서 하나둘셋으 네, 하나 봐요. 하나.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정말. 잘네잘네잘 <웃음> 아, 아, 봤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 전화 오늘 MC 때문에 안 합니다. 자 이렇게서 해 어, 우리가 또 질문이나 또이 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콘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못 들으셨을 거예요. 러블리즈 팬덤 이름이 러블리너스. 네. 러블리즈에게 러블리너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멤버들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오랜 팔 같은? 없어요? 별 생각 없어요? 아니, 한 명씩 다 말하는 거지. <웃음> 아니, 뭐 아니요, 뭐, 대표로 뭐, 말해주면. 어떤,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스러워 그거? 아, 이거 나잖아. 잃고 나, 나. 싶지 않은 친구 같은 존재. 아, 아, 아, 아, 아 책, 책 보세요, 요즘. <웃음> 요즘, 요즘 시를 시적으로 한번얘기해보아요 아 시적으로. 그래서? 러블리너스 분들이 러블리즈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 진짜? 러블리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침필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러블리너스가 사랑하는 러블리즈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오감동영상 네. 보여주세요. 여기, 여기에도 지구 씨가 있나요? 지구 친구 나패 저희가 여기서 세 어, 개를 뽑을 거예요. 어? 굉장 많죠? 어울리지를 위해서 우리 팬들이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직접 침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와. 아. 우와. 굉장히 많네요. 많이 해주셨어요. 웨이 네. 러블리즈 팬분들이. 자, 러블리즈 우리 기자에게 아 되게 많이. 얘기해. 아 정성이. 고마워. 고마워. 애기야.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다 봤고요. 이게 이, 이 러블리즈를 생각한 우리. 들의 마음입니다. 어, 어, 어. 네. 감사합니다. 당동이 형 저희가 이 영상 속에서 사진 세개를 뽑아서 어. 어, 조금 더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많은 사, 사진 중에서. 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마라탕. 마라탕이에요? 자, 이게 응. 그 고란대왕 만만세님이 보내신 <웃음> 메시지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라탕 사진에 이런 메시지를 저기다 이렇게 남겨주어요 마라탕만큼이나 중독적인 러블리즈. 와. 마라탕은 먹었는데 러블리즈는 언제 또 볼까요? 보고 싶어 러블리즈 하트,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어요 네. 어, 이 메시지를 저기 마라탕 위에다가. 위에다가 맛있터 <웃음> 먹어도 우리 생각이 났나 봐요. 아, 뭐, 그쵸. 아니, 마라탕이 뭔지 알아요? 네,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마라톤 맛있어요. 저는 <웃음> 뭔지 몰랐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이 중독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대체 러블리즈의 중독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 어떤 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중독적이라고 할까요? 본인들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어떤 거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청순 가련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뭐 무언가 모를 물체도 대담하게 만질 수 있는 탈탈함. <웃음> 아 근데 사실 남자분들도 저거 되게 무서워. 아, 네. 근데 굉장히. 음. 언니가 뭐, 할 사이 네. 있대요 네네 뭐요? 미주가 귓속말로 우리 그 자체라고 하시는. <웃음> <웃음> 그걸 그냥 여기다 말씀하시면 되지. 제 귀에다 내고 말하더라고. 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뭐뭐 뭐 같아요? 뭐 음악? 음악 도 있는 거야. 것것 음악도 되게 큰거 같아요. 음악도 것 있고 보니까 k c 씨 별명이 밥하고. 네. 왜 밥하고죠? 내가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팬분들한테. 아, 팬분들한테. 안부 인사처럼. 아, 아 그런 거라고 많이. 음 그랬어요. 그런 것도 팬분들 또 들으면 또 되게 좋아. 되게 감동해 주셔서 네. 더 자주 웃고 있어. 음. 아씨. 밥 먹었죠. 아 <웃음> 진짜로. 사진을 네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아기 아기 사진 아 요거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대구 부부 리너스님이 보내주신 아세요? 아 아시죠? 네, 일단 사연 읽어드릴게요. 너무 귀여운 아기를 배경으로 어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언니들 하트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 러블리너스랍니다 아, 모태신앙. 어, 아, 모태신앙.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겨울나라 콘서트도 가고 컴백 쇼케이스도 같이 갔어요. 빨리 가서 콘서트 응원하러 갈게요. 사랑해요. 대 유분... 글씨를... 아, 예쁘다. 글씨를 했다. 글씨를 잘쓰네 아, 이거 아세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아세요? 자주 오세요. 아, 아, 자주 오셔서. 네. 아, 그럼 이분들은. 그 각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부부가 러블리즈 네. 팬인데 같이 결혼을 하신 건야 네. 야, 그럼 온 가족이 다 러블리즈 팬이네.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모텔 러블리즈 모텔 신랑 귀엽다. 애기는 거의 러블리즈 음악만 듣고 그게 <웃음> 어, 맞는 아, 그랬겠다 태교를. 그러니까 태교를. 어, 그 애칭 같은 거 하나 지어주세요. 아, 애기한테 뭐죠? 어. 음, 러블리. 야, 이런 이런 또. 이거 처음 보네요 또 부부가 러블리즈니까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아, 귀엽다 사랑이 아, 이거 보고 계시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사랑 예. 사랑 사랑한다 <웃음> 사랑아 애기가 되게 이, 이 러블리즈를 계속 부부가 볼거 아니에요 음. 뭐 오시고 애기도 영향을 받아서 가수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나중에 <웃음> 근데 꿈, 꿈이 음. 음. 아이돌로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아, 아이돌로. 네, 여자 아이돌로 키우고. 그 어려운 싶다. 걸. <웃음>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와. 영어다, 멕시코. 아, 음. 아, 아, 자 영어지만 네. 저는 바로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자, 수정 에스테이팅님이 보내주셨고요. 멕시코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러블리 멤버들 러블리즈 멤버들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가진 아름다운 그룹으로 활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슬플 때 러블리즈의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내곤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러블리즈 노래 듣고 있으면 제 슬픔과 힘듦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언젠간 러블리즈 콘서트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행복하겠죠? 모든 멕시코 러블리너스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즈 노래를 듣고 힘내 힘을 많이 내셨나봐요. 사실 외국분들이 그 외국 가수의 노래를 듣고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팬 외국 팬들이 되게 많죠. 그럼 기억에 남는 그런 나라 있어요? 저희 어, 어떤 팬 팬분이나? 그 네. 콘서트했을 때 뒤에 다. 그 이런 편지 같은 거 모아서 아,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 저희가 다음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아니야? 싱가포리였나? 싱가포르 아니요. 홍콩 홍콩, 홍콩이었나? 네. 홍콩. 대만인가? 이제 <웃음> <저희가> <웃음> 대만인가? 이제 저희가 막 같이 아 대만이었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저희 콘서트에 오시겠다고 <웃음> 이렇게 분장까지해 가지고 아 진짜 아, 아, 네. 아, 아, 아 그때도 오겠다고. 네. 네. 아, 생각나. 어, 기억 그만 그러니까요. 아 오늘 이렇게서 해 심필 메시지로 또 저기 영상에 있었던 음, 영상들도 그렇고 어 러블리어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팬분들한테. 뭐 대표로 말씀해주셔도 되고. 저요? 응. <웃음> 어,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박수가 잘 나오네 박수 여기는. <웃음> 오늘 사연이 소개된 세 분께는 러블리즈의 폴라로이드 플라,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러블리너스가 보내준 메시지를 묶어서 아, 저희가 야, 이거 음. 이거 몰랐죠 이거 책으로 보냈어요. 우와, 나왔는데 네. 이 안에는 이, 이 팬분들의 마음과 이런 것 전부 있어 요 이거 영원한 팬이다 우와. 뭐 이런 우와. 아까 말씀하신 우와. 그런 것들 드리면 되죠 자 이거를 어 보세요 네자야 이거 대단하죠 저도 이거 나도. 보고 놀랬어요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한번 <웃음> 펴서 맞다. 우리 카메라에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러께서 어 직접 해주세요. 예쁘죠.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하나밖에 어 없죠. 아, 잘, 같이, 너무 같이, 정성을 당장. 잘 들여서 잘 만들어 봤어요 짱짱짱. 저좀 볼래요? 대단하네요. 정말 책에다가. <웃음> 어, 나 저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다 마라탕 가. 아까 아, 아, 그 연마탕 맞고 싶다. 아, 그럼... 아, 자, 이쪽 팀은 <웃음> 사진을 엄청 무야 이쁘게 하고 다녀야겠다. <웃음> <웃음> 네. 자 이렇게 해서 러블리즈와 마지막 코너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끝날 시간입니다. 네. 아쉬워. 아니 오늘 팬들이 어제부터 기다리셨잖아요. <웃음> <그래도>. <웃음>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신 그런 팬분들도 있지만, 여기 계신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사진을, 와, 저속에도 그냥 계속. 와, 오늘 정신이 너무 없네요. 카메라 소리에 뭐 멤버들 일곱 명에. 야, 한 한마... 번, 아무 그, 그게 끝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밥 먹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잘 먹고 다니네. 우산도 챙기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다녀야 우리 함께 오래 가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네. 나들도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비도 먹고 갈때비 맞지 않게 조심히 가요. 고마워요. 배가도 아, 잘하네요. 술 먹지 말고 바로 들어가자. <웃음> 네. <안 웃음> 뭐 술은 먹을 수도 있죠 뭐. 술 먹지 응. 말고. 아 응. <웃음> 아니 자주 술을 먹는 건 술을 나쁜, 나쁜, 나쁜 거 아니야. 술을 너무 자주 먹음면 다음이. <웃음> 나쁜 제일 나쁜 거좀 감당할 네,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어우 정신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블리쇼와 오늘 팬들과의 만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우리 영상으로 봤던 저런 책, 북에도 이렇게 많이 응원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 러블리즈도 더 많은 이 외국이나 또 한국에서도 활동하셔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인사를 드리고요. 러블리즈와 함께하는 아이돌 카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아이 아이돌과 함께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